지금 COD 호텔로 왔거든요? 여기 COD 호텔에 또 다른 하나의 호텔을 지었다고 해서 한번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쪽 COD 정문을 통해서 새로 생긴 호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 바뀌었네? 로봇도 생기고 미녀분도 있고 보니까 카메라가 자꾸 저 민영분한테 가는데 어쩔 수 없나봐요 저도 남자라서 사진 촬영 가능하다고 해서 찍은거예요 물어봤어요 오늘 진짜 예쁜거 같아요 얼굴도 되게 작고 좋겠다 가는 길은 이렇게 와가지고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쇼 있잖아요. 있는데 그런데 위에 다 적혀 있어요.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워터쇼에서 왼쪽으로 가면 모피어스 호텔이 보입니다.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. 어 뭔가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. 하늘도 되게 특이하게 해놨고 어 엄청 뭔가 깔끔한데요. 이 호텔의 테마가 깔끔인가? 저 앞에 카지노 보이고. 와우. 뭐야 이게 느낌있다 이거 이런데서 커피 한잔 에도 느낌있겠는데요 메 a y I see t 아 여기 보니까 디저트 같은 것도 팔고 식사 같은 것도 파네요 커피 평균적으로 보니까 68불이 많네요 여기가 호텔 로빈인것 같아요 저 뒤가 엘리베이터 뭔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엘리베이터 같아요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문 열어주겠지?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자 지금 제가 건너편 가가지고 호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찍으면 안 보여 차가 멈추는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땡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중앙이 다 뚫렸어요 보니까 저떻게 하기 전서 좀다가 들어가서 물어볼게 요왜 뚫어났나? 아,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? 네 맞아요. 아, 저 마카오 광고 하고 있는데. 아 진짜요? 아저 유튜브 유튜버예요? 아 여기 살고 있어요. 아진짜 유튜브 뭐예요? 마카오 관. 아 마카오 관봤어요어봤어요 어? 어제 마카오 아, 아 진짜요? 저예요. 아 진짜요? 이 짜고 한거 아닙니다 이거 아까 건번외 쳐봤어요 아까 펀번 쳐봤어요? 마커펀 번 쳐봤어요? 마 쳐봤어요? 찍고 있는 거예요? 찍으면 안 돼요? 모르겠어 찍고 서아 괜찮아요 뭐좀 물어봐도 돼요? 어떤 거예요? 여기 호텔 왜 뚫어놨어요? 중앙에 아 이게 저희 호텔이 타워 1하고 타워 2가 있잖아요 이 타워 1하고 타워 2를 이 익스클레톤이라는 엑소스켈레톤이라는 엑소스켈레톤 두 타워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늘릴 수 있게끔 디자인이 바뀌었어요. 아, 막뭐 용이 지나가라 그런 건, 아니에요? 그런 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오, 뭔가 엘리베이터부터가 다른데요. 오, 이거 좋다, 여기. 와. 오, 이렇게 서 있었어. 어이, 다 보이네요, 뒤가. 이거 엘리베이터만 타도 재밌어요. 여기 오시면 엘리베이터 한번 바깥이 다 보이고 하니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. 마카오에 이런, 이렇게 돼 있는 호텔은 못본것 같아요, 아직까지.